공무원 각자의 공직관을 형립하고 조직 내 청년도 향상을 기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청년 분위기를 조성하여 부정부패 행위 및 부당한 업무 지시 등에 대한 저해 행위를 사전에 근절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시민 감독 행정을 실현해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